안녕하세요 코스모스학케 나건 사업부 차영준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산타페 TSF40C에 이어서 TSF48C 좀더 고급 모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펙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C는 TSF 40C와 다르게 상판이 스프러스 솔리드로 되어 있습니다. 40C는 시더였는데 48C는 스프러스라서 재질 특성상 소리가 좀더 명료하고 소리가 좀더 멀리까지 뚜렷하게 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측후판 옆판하고 후판은 로즈우드로 되어 있는데 후판은 솔리드예요. 솔리드 로즈우드로 되어 있어서 앞뒤판 솔리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타카미네를 보시는 분들이 그 올솔리드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타카미네에서 설명하기로는 월솔리드를잘안만드는 이유가 프리앰프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잘라내면 그 내구성면에서 솔리드보다 그 라미네이트로 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내구성이 강해서 판은 솔리드를 잘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간간히 측판도 솔리드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고가의 모델의 경우에는 올 솔리드가 될 경우에 옆판에 프레임프 내장을 하지 않고 핸드핀 쪽에서 앰프로 소리를 뽑아낼 수 있는 장치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이제 내구성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고요. 맥은 마호가니로 되어 있고 지판은 40시와 다르게 에보니로 되어 있습니다. 에보니 지판에 되어 있어서 좀더 고급스러운 그런 디자인이고요. 아까 40시에서 설명드렸던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그 세들이 있고 이 프레임프 부분은 그 TSF. 40C랑 똑같은 CTP3 프리앰프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그 설명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40C는 인네이가 12플랫에 하나만 있는데 48C는 인네이가 많이 있죠 3플랫, 5플랫, 7플랫 뭐 계속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산타페 특유의 그 문양이 들어가 있고요 자개로 들어가 있습니다 로제트도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고 자 여기까지 TSP 48C 사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SF48C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셨고요 명료한 상판과 아주 풍부한 사운드의 후판 그두 가지 재질이 합쳐져서 또 아주 조화로운 사운드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LTD, 리미티드 에디션 가장 최근에 나온 2020년 모델과 2021년 모델 그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